동굴차하세계라고되있는데와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위에 완전히 밑에는 완전히 개발중인듯 한데 위험한 것 같아요 동굴 지하 호수입니다. 무려 275m로 갱도에저 아래 동굴 호수 물이 어디 쏘는지 모르겠네. 나이스가 아래가 안 보이니까 음안 가자. 지호수래